안녕하세요. T1에서 서포터를 하고 있는 캐리어 류민석이라고 합니다. 1 라운드 다 프리카한테 지게 됐었고 지금 되게 이 라운드 이제 중요한 경기들이 남았는데 이겨서 기쁩니다. 좋긴 한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아쉽습니다. 플레이 얘기해보자면은 되게 음 인생 경기, 음 인생 경기라고 할수 있나요 있을,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역전 경별명 너무 좋아하고. 이제 어감도 좋고 이제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 같기도 해서 한글로도 예쁘고 그래서 되게 만족합니다. 딱 서포터 최초로 펜타킬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네요. 전 모든 기록을 다 만들고 싶기 때문에 네, 아쉬웠습니다. 얼마만에 연승 연승하는, 연승하는지 또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고 되게 연승하니까 분위기도 다시 잘 좋은 것 같습니다. 음 일단 그 소식을 듣고 나서. 제 개인적으로는 예, 너무 힘들어서 연습도 제대로 할수 없는 그랬어, 그랬었는데, 그, 그래도 이제 이 감정 다없애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프로게이머, 프로게이머니까 예, 프로답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 생각해서 되게 더이 양물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음,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원래 이제 이기다 보면은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어느 팀이든 그래서 저희 팀도 이제 연승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음 그냥 제 평소에 저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실수들이 나왔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 100%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좀 불만족스럽습니다. 아, 전뭐 데뷔할 때부터 항상 제 기준에서 못하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네, 오늘이 다 그날인 것 같습니다. 일단 1세트도 볼리 벨리베어가 상대 정글이 바텀에 궁 쓰고 와서 저못 잡았음 기억이 나가지고 2세트에도 이제 상대가 실수해가지고 저희를 못 잡았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또 상체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상대 팀 이제 멘탈 공격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일단 2세트 같은 경우에는 대처하기 힘들었고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음 똑같이 대처하기 힘들긴 했는데 이제 조합상 되게 잘 좋았어가지고 저희가 잘 징크스로랑 라이즈 등등 챔피언들이 잘 커버해줬던 것 같습니다. 뭐루샤안시 쉽게서 뽑은 건 아니고 이제 징크스 이 저희가 좀 많이 센 온디를 뽑았었는데 어야 징크스랑 잘 어울리는 게 브라운이어서 뽑았고 그리고 브라운 플레이는 이제 뭐제 뭐 기준에서는 되게 불만족스럽습니다. 오늘 뭐 상경이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민영 아니 그 창동 형이랑 민영인 것 같아요. 어떤 이유에서요? 음 창동 형이 되게 불량 코드로도 되게 잘 해줬고, 되게 좋은 이제 임팩트 있는 그좀 분기 좀 경기의 중요한 장면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줬고, 민영이, 민영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말 필요한 말 많이 해주면서 되게 잘 원딜러답게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. 아 그런가 아 그런가요? <웃음> 아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<웃음>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, 방송하는 방송하고 있길 한번 가서 봤는데, 되게 귀엽게 잘랐더라고요. 그래서, 네, 잘 잘랐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그냥 꼭 이겨서, 연승이어 나가고 싶고, 제 플레이도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고,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, 팬분들, 이제 저희 T1, 팬들 이제 외, 잡음도 되게 많았고,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었는데,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주시, 응원해 감사하겠고, 뭐 지금도 감사하고, 꼭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할 테니,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